안녕하세요 서막동 호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인들과 같이 차박을 떠나려고 지금 군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하면 이제 완전히 깡끔할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회포 제대로 한번 풀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일단은 달려볼까요 이게 안개랑 미세먼지가 이게 뒤섞여있는 날씨 같아요 지금 굉장히 뿌옇고 굉장히 흐린 날씨입니다 이 선바이가 부질하기는 최고인 것 같아 진짜 내가 봤을때 이거는 무슨 고기인가요 이거는? 아 지금 얘는 부채살입니다 부채살. 아 부채살 네. 야 저렇게 두툼하니까 굉장히 버금지럽게 보이네 네. 그 프라임 등급이라는 거 가장 높은 음식 고기 전문가인데 뭐 네. 이름은 어, 뭐? 바꿔서 신문수하로좀 하려고 지금 <웃음> 그런 느낌 배준거 많습니까? 많죠 부득이하게 죄를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상호를 바꾸시는 겁니까? 아예 맞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사도 가는데 이사를 가는 일도 도 지금 뭐뭐가 준비됐셨나요 오늘의 고기는 이제 네. 부쩍살 하고 네. 제가 직접 훈연한 네, 네. 폴드포크인데 아, 네. 이게 지금은 보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음... 근데 얘를 따뜻하게 익히면 아. 예, 이거 굉장히 맛있게 생겼다. 이거는, 뭐, 이게 볶음김치라고 하셨네, 아까? 아, 예, 그, 이게, 음... 셰프의 자존심이죠. 아, 네, 이게 엄마 표. 엄마가 볶아주신 거. 캠핑 오면서 이, 이런 셰프 나이프랑 어, 이런 도마. 네. 어. 아, 예, 예.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마와 야, 나이프. 셰프, 어, 셰프 나이프. 어. 진정한 셰프의 절정. 야스비. 네. 야쓸이. 야쓸이. 네. 네. 어, 그리고 이 맥주 한 짝. 한 짝, 한 짝. 저는 가위가 있습니다. 아, 가위. 아. 아. 어우, 먹음직스럽다 3월 29일생, 어, 나이 그래? 2021년 기준 34살 그거 오픈해도 괜찮아? 아! 여자친구가 없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괜찮은 거요? 예예예 기사를 예. 파는 아, 이유도 생명을 파는 이유도 많이 먹어야 진짜 영롱하다 영롱해 먹어봐요, 잠시만요 빨리 안 줘요, 빨리 안요 <웃음> 버섯이 조금 고추를 넣어서 고추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버섯 구워 먹으면 맛있겠 버섯 줄까요? 아, 예. 아까 이따보면 맛있겠다. 음. 아, 나한다 진짜 부드럽다. 음, 너무 맛있어. 군 고기가 왜군배 고기냐? 음. 제주도는 이런 고기가 귀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손님에게 음. 이게 돈대고기가유해한 겁니다 노사를 하는 일도 <웃음>